9월 1일 밤 방송된 tv조선 국가가 부른다는 힙합전사 특집으로 래퍼 슬리피 아웃사이더 지조 치타 자이언트 핑크 장문복이 출연해 국가부 요원들과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날 3라운드 무대는 힙합전사팀 치타와 국가부팀 이솔로몬 간의 대결로 꾸며졌는데요. 1대0으로 지고 있던 힙합전사팀에게 있어선 승리가 간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솔로몬은 승기를 완전히 가져오기 위해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솔로몬은 힙합 좀 보여줘 야한다 는붐이말해 준비됐다 라고 해 기대를 드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솔로몬의 선곡은 힙합이 아닌 명곡의 클래식 가리워진 길 이었는데요. 이솔로몬은 감미롭고 애절한 목소리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고 폭발적인 고음으로 소름을 유발했습니다. 또 이솔로몬의 노래는 노래방 기계의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 전광판에 100점이 등장하며 힙합전사팀을 기선제압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이솔로몬은 100점 달성 기념선물인 한우세트까지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솔로몬이 100점을 받았으니 치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치타는 시스루 를 선곡해 이솔로몬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의 무대를 꾸몄습니다. 치타는 본업인 랩은 물론 노래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무대 위를 열기로 뜨겁게 달궜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스튜디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위기가 점수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아쉽게 이솔로몬과단 1점 차이가 나는 99점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가부팀은 2대0으로 앞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국가가 부른다는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 시청률 4.5%를 기록했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은 5.1%까지 육박했습니다.